오늘은 작지만 흥기 스몰 스트록 강소기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스를 가보시죠 스위스를 가보셨죠 스위스란 나라의 인구 800만 인구 중인데 북쪽에 8천만, ,000만, 9천만이라는 독일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에 스위스 서쪽에 보시죠 8천만 인구의 프랑스가 있습니다. 강대국입니다. 남쪽에 보시죠. 노마 군단, 이탈리아의 큰 나라가 있습니다. 동쪽에 보시죠. 한때 합승르크 왕자로서 유럽을 지배했던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사이에 조만 나라, 스위스 산악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은 4만 달러, 5만 달러인데 스위스는 8만 달러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다 보면 독일 말을 쓰는 스위스의 민족이 국가 한 40% 서쪽에도 프랑스 말을 쓰죠. 남쪽 이탈리아 말 씁니다. 가운데 조금만 자기 토속어 말롱어 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란 나라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웠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마다 조금만 향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상대로 스위스의 네슬레, 우유, 우유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기업입니다. 스위스의 시계 있죠? 라도 또는 뭐 이런 스위치 엄청난 스위스의 시계를 세계를 지배합니다. 스위스의 항공기업 정밀 부품 산업 세계를 상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의 스위스의 정밀 우리는 한국은 중국이라는 13,4호 거대 시장이 있죠. 동남아라는 거대 시장이 있습니다. 아세안에. 아울러 우리의 동맹, 미국, 유럽에도 할수 있는 세계적인 우리는 시장도 있어요 우리는 삼성, LG, 현대, 고롱, 노떼라는 SK라는 큰 기업들이 있지만, 적어도 적지만 큰기업만할수 있는 강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 봐야 강소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거죠. 가성비가 높습니다. 큰 대기업들과 소기업들을 묶을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줄수 있는 정부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연구 R&D 생산 비용 지원, 수출 지원 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청이 중생 비치는 공단이 또는 도청이 시청이 구청이 한 세팅이 돼서 중소기업을 아이고, 정확한 개발 기술들을 대기업들에게 납품하는데 불이 있다 가지 않도록 밀어주는 세트스 이른바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이죠 그럼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종사자들이 대기업 봉사 못지 않게끔 연봉을 받고 밀을 르고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보통 99, 8 8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99%의 중소기업이 고용률은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10% 정도 이상이 대기업에 동사합니다 그러니 정부 정책도 중소기업, 중견그룹에 키우자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 횡포에 대해서는 제도적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소 중소기업과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스위스를 봐라, 독일을 봐라, 일본을 봐라. 그런 모로써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게 수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풀뿌리죠. 뿌리가 강해야만이 식물이 식물이 꽃이 뿌리 아름다운 꽃 피우고 그랬듯이 우리 기업의 뿌리 같은 중소기업을 키우자. 2020, 2020년 21세기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